좋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7월 8일 밤인데요. 어,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6.17 대책 대책의 그 어떤 어, 후속 조치로 그때 7월 중에 관련 그 기관의 규정이 바뀌게 되면 어, 시행을 한다라고 했었던. 전세대출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드디어 금융위원회에서 자료를 개성을 하고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그거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부침 1, 6.17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전세대출 이용 제한이 올라와 있는 게요. 날짜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 했더니 7월 10일 이후에 그동안 요 기준일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었죠. 이제 요 날짜를 이제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아파트만 해당입니다. 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라고 뭐 명명을 한다는데요. 요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이용을 제한한다라고 합니다 요 조문을 요대로 다 적용될 경우에 제한을 받는 그런 거 더라고요 음 이날 요날 이후여야 되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투기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까 오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대연피치를 이제 매수하셨던 사장님이 소장님 7월 10일 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7월 10일 이후에 뭘 이렇게 사게 되면 전세 대출도 낼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러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뭐가 뭐 기사가 났습니까? 이래 여쭤봤더니 아마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적힌 것처럼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딱 해당이 되어야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부산은 아직 적용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음, 그래서 한번 살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전에 이렇게 구입을 한 분양권, 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 계약 체결을 다 포함을 하네요.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구입 계약 체결 포함. 이렇게 한 경우에 10일 전에 구입을 한 거는 제외를 한답니다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아파트든 그 이후에 산거는 해당이 되는데 어 여기 보면 예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래 적용되던 그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되는 그게 어떠냐 하면 1 2 3번을 모두 다 충족을 해야 된다 했죠 일번은 직장을 이동하거나 자녀교육이나 부모복양 요양치료, 학교폭력피해 등요 다섯가지를 부득이한 사유라고 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실수요로 이제 요렇게 사야 되는데 구입아파트 소재가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 요 벗어난 지역에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는 경우로 구입아파트, 전세주택 모두 세대원, 실거주시에 전세대출을 허용을 한대요. 특별시나 광역시를 벗어나야 됩니다. 광역시도 안되네요. 그죠?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가되 광역시로 가면 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세개를 모두 모두 충족입니다. 하나만 충족이 아니고 모두. 전세대원이 광역시를 제외한 그냥 다른 시, 군, 구 이런 데로 이사를 갈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대출을 즉시 이렇게 회수하는 경우는 여기 보면요 2020년 7월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하여 요 이후에 신청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받은 경우입니다. 전세대출을. 근데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라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규제대상 아파트. 규제대상 아파트라면 어떤 거예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요 이후에 대출계약 시점에 요 이후 대출계약을 해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전세대출은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전세대출 받을 때 이런 요 문구에 해당되는 특약을 넣은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 이 말이네요. 어 그리고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을 갚는 거를 좀 유예를 해준다 하고요. 늦춰준다 하고요. 그리고 이용 중이던 전세 대출 만기가 내가 받은 대출이든 내가 세를 준집의 전세 그 만기든 먼저 다가오는 경우에는 당의 만기시까지만 대출을 연장을 해준답니다. 둘 중에 빨리 다가오는 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한 듯, 그런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보증한도가 또 축소가 되어 있는데요 어, 허그에서 어, 2000,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유주택자에 대한 무주택 말고요 유주택자에 대한 허그 보증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분의 1 줄었습니다 2억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차주가 증빙을 하면 요전에 계약했다는 것을 계약서든 계약금 보낸 거든 뭘다 증빙을 하면 원래 사업 여기 그대로 적용이 된다 요 뜻이고요. 그리고 7월 10일 전에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무주택이 아닌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그때도 종전 적용 규정을 적용을 한답니다. 요 전에 대출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한 경우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는 한도가 축소돼서 적용이 된답니다. 어, 원래 1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원래 전세 살던 집에 그대로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되는데 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새로 전세 대출을 일으, 일으킬 경우에는 줄어든 한도가 적용이 된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어, 6.17 대책의 전세 대출 규제 주요 적용 사례를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할까봐 또 예시까지 드러났습니다 어,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적용이 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를 한 경우 규제 대상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어, 6.17 대책, 인제 이렇게, 어, 규제가 적용된 이후에 집도 사고, 그리고 전세 대출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바뀐 요 전세 대출 을 한도가 적용이 되고,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집을 살 때, 어, 3억, 3억 이하였어요. 매수할 때는. 근데 집이, 그 이후에 집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초과 아파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죠. 3억 이하를 구입을 했었죠. 근데 저절로 이제 올라간 거죠. 이 가격이 그럴 때는 요 문구대로 3억은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을 받는 경우 그것도 상속 역시도 구입이 아닌 거죠. 어, 요거 상속 자체도 상속이지 이건 구입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규제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요 때도 규제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요 어, 때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어, 아파트 다 포함해서 규제 시행일 전에 산 거는 전혀 제한을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 시행일 이후에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 대출을 어, 규제 시행 전에 산 거예요 어, 저기, 대출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파트를 산 거죠 어, 이럴 경우에도 전세 대출은 회수가 안 된답니다 다만 현재 전세 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이 된다고 해놨네요 만기 후에는 새로 사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실거주하라는 이런 뜻이래요.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 대상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했을 때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느냐 누가 물은 거예요. 근본 회수 규제 적용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이기 때문에 이 취득시점은 등기 전 완료일로 본대요.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는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시행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신청했어요. 그 전세대출을 받았어요. 그걸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샀어요. 그건 아파트 등기 친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해소 안되고 전세대출 이용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구매하셔도 된다 요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당해 전세대출 만기시까지 등기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하답니다. 전세대출 만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아파트 완공이 안돼서 전세 계속 살아야 된다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그것도 역시 규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 하기 때문에 갭투자 우려가 높은 일은 아파트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지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규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대요. 이 내용은 제가 앞번에 국토부 그 6.17 발표 자료 짚어드릴 때다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요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에 그게 바뀌면 적용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 해당 기관에서 발표한 게어 그것 때문에 요 오늘 다시 짚어드리는 거예요 6.17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전세 관련 대출 조치 밑에 금방 있던 그 내용이 다 그대로인데 요 요거 때문에 읽어드린 겁니다 7월 10일부터 시행입니다 관련 규정이 이제 요때 마무리가 된 거예요. 7월 10일부터. 아셨지? 규제지역이나, 규제지역이라 하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내가 전세를 받으려고 한다. 근데 그 전세금 실행을 7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러면 대출받은 걸로 집못 산다. 이 뜻입니다. 음, 오늘은 요 정도 짚어드리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